엑셀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레지스터의 줄임말 REG를 씁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 편집기 라고 뜹니다 클릭해 주시고 윈도우 10이 아닌 경우에는 윈도우 로고키를 누르시고 R을 누르시면 실행창이 뜹니다 여기에 REG 레지스터죠 편집 에디트라고 해서 적어 주시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왼쪽에서 H키 커서 유저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클릭해 주시고 화살표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살표를 누르시고 다시 내려가셔서 오피스를 찾습니다. 오피스의 화살표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버전을 나타냅니다. 12.0이면 2007버전이고 14.0이면 2010버전입니다. 그리고 15.0이면 2013버전입니다. 그래서 2010으로 시험을 치신다면 14.0에서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엑셀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엑셀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를 누릅니다 오피스에서는 자동으로 엑셀의 이름이 있으면 엑셀 폴더에 있는 변경된 설정 값을 사용하고 만약에 엑셀의 이름을 저희들이 2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이면 엑셀이라는 폴더가 없죠 그러면 엑셀에서는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새로 만들고 초기 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젠 엔터 쳐주시고 엑셀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했다 끄시고 이제 새로 고침하기 위해서 F5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2는 이전에 변경한 설정들이 저장돼 있고 엑셀에는 새로운 초기 값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제 엑셀을 새로 실행시키시고 파일 옵션 고급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가로 스크롤 막대 표시가 체크가 기본 값으로 다시 되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으로 돌리고 싶으실 때는 검색창에다가 regedit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해 주시고 H키 커서 유저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오피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버전이 2010버전이면 14.0을 클릭하시고 엑셀을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엑셀을 실행했다 끄시고 예전 이름은 지우셔도 되고 놔두셔도 됩니다. 오피스에서 기본값은 엑셀이라는 이름의 폴더만 기본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엑셀을 이름을 바꾼 폴더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엑셀의 이름을 엑셀2로 바꾸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이름은 엑셀2로 하시든 엑셀3으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엑셀만 아니면 됩니다. 이제 엑셀을 실행시키면 오피스 폴더 안에 엑셀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폴더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엑셀에 새로 만들어진 폴더는 초기값을 갖게 됩니다 시험 치실 때 설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이렇게 초기화를 한번 A4 용지에 설정 방법을 적어 가셔서 시험장에서 20분 전에 그대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